네, 연초부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가지 병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이 항상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의 건강한 습관들로 커버를 해 오다가 체육관들도 거의 닫아버리고 개인적으로 앓는 병의 집중치료 등등이 겹쳐서 먼저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것도 크로스핏 같은 에너지틱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갑자기 삶에서 빠져나가니까 식사랑 수면 패턴이 이어서 망가지고 삶의 중심이 되는 습관들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다른 습관들도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주의라서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거의 한달을 넘게 되는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슬슬 다시 시동을 걸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던 차에 마침 새해도 찾아왔고 새해하면 괜히 또 뭔가 도전해보기 좋잖아요 그동안 잘 싸우다 덮어놨던 작은 습관들. 작지만 삶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습관들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은 아직 무리지만 핑계대면 끝이 없어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걷기, 가능하다면 빠르게 걷기, 건강한 식사하고 몸관리, 피부관리하기. 그동안 영상으로 남겨왔던 이 습관들을 1월 한 달간 빠르게 되찾아보려 합니다. 그럼 Stop Thinking, Just Do It!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도록 하죠. 11시 13분 지나고 있네요. 뭐 그래도 첫째 날 11시 13분 취침이면 일단 자정 전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평소에 원래 수면제를 먹고 잤었는데 오늘은 감기 덕분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패턴을 되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 데일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목소리> 내일이 아니었어. 오노네. 아, 이사짐 다들어 가자. 오, <웃음> 가고 있어. 가자. <웃음> 가자. 이제 막한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친구 이사 도와주느라 늦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10시 8분 정도에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진행하면서 조금 아파서 빌빌댄 적이 있기는 해도 뭐 나름 순조로운 시작 같습니다. 네, 이제 막 2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뭐 맨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는 패턴화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은 아니고 그 빨리 걷는거 뭐라 그러지? 경보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안 남기고 있었네요. 맨날 주구장창 아주 자고 일어나는 것만 찍었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 경보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기록을 남겨가 보도록 하겠고요. 5시 46분 적절한 시간에 일어난 것 같고요. 오늘의 날씨는 영하 어, 10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 아침 조깅보다는 저녁 조깅으로 아 저녁 조깅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챌린지를 하다 보면 가끔 스스로의 의지에 되게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물이죠 지 지오, 지오, 5화까지 보다가 11시가 됐길래 잠자리에 들러 갑니다 아... 이건, 이건 박수 쳐줘야 돼할 어, 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를 이 넷플릭스 보기에 쓸 뻔했는데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서 11시에 잠자리에 들러 갑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약 4주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든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기계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라 뭣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이 무작정 도전만 하는 건 너무 무식한 일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행위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착각을 일으키곤 하는데 마치 엄청난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서도 사실 이행위만으론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아요 이건 본격적인 자기개발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한 준비 정도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도전의 목적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낮과 밤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온 시계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하루를 주기로 변화하는 신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근데 현대사회 인간들은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생체 시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이 망가지고 이어서 다양한 정신질환과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본격적인 자기개발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게 바로 이 생체시계 맞추기. 보다 자세히는 생체시계를 맞추기 위한 수면 패턴과 고품질의 수면 되찾기였고요. 앞서 보여드린 도전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노하우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취침 두시간 전부터 공간을 어둡게 하기입니다. 일단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를 받아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 자도 얕게 잠들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조명은 노란색 간접 조명을 썼고 전자제품도 시간 기록하려고 촬영할 때 빼곤 아예 침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둘째는 낮에 햇빛 쬐기인데요 첫째와 비슷하게 생체리듬 조정을 위해서 했어요 어, 이제 낮에 쬐는 햇빛은 코르티솔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 이후에 밤의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이루어져야 수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낮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려 했습니다. 셋째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식사 시간 조정입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보통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잠들기 전 4시간 사이에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소화기관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넷째는 노트 쓰기입니다. 아니 자기 전에 웬 노트냐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 타이틀만 미리 적어놓고 그래도 생각이 계속 난다 하면 해당 타이틀 밑에 소제목 정도로 세 문장 정도만 덧붙이기로 타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좀 치트키긴 한데 정신과 검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습니다. 이게 불면증이 대부분 그냥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울증도 우울할 시간과 자본이 있어야 좀 길게 앓고 마음도 돌아보고 할수 있는 뭐 나름의 귀족병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연초에 정부 지원 사업이랑 발표가 굉장히 몰려 있어서 우울증이랑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겨를이 없어서 정신과 검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요즘 수면과학 분야도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게 막 드라마처럼 먹는다고 픽 쓰러지는 수면제가 아니라 어, 전체적인 현재 신체 상황에 맞춰서 호르몬제랑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는데 자기 두시간 전쯤에 먹으면 서서히 몸 텐션을 낮추고 상태를 차분하게 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진료비랑 처방 다해도 한 만원 남짓? 그래서 해보니 좋았었던 나름의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취침 두시간 전부터 어둠 속으로 낮에 햇빛 쬐기, 취침 네시간전 이후 식사 안 하기, 고민 노트 또는 생각 노트 쓰기, 의학의힘 빌리기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한 달간 실천하면서 꽤나 만족스럽게 패턴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뭔가 개발이 되지는 않고 본격적인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 만들기, 뭐 가령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 준비,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설계 같은 건데 본격적인 자기개발을해 나가기 위해서 2월달에도 이어서 기초를 조금 더 다져볼까 합니다. 그럼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이던데 다들 성취감 가득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